오케이 okay,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yeah. 알마 드랍. 그래비 조건 예. 좋습니다. 골든 잉을 래처도우 준비 끝났습니다. 시간 참 많네요. 아, 알겠다 제 얘기에. 그 확인이 필요하다. 있어요. 브라보 제로 세븐 여기는 왓츠원. 도착했나? 핀치만. 스트라이크. 오, 패드진동 시간에 왔구만. 놈이 잡다뭘하는 음, 거지? 뭐. 올가서확인이총뭔총인지는알수 있나? 보여주지 못하네. 총이 먼 총인지는 알지는 못하나요. 왔습니다. 뭐가 보여? 병력, 차량, 장비 다 러시아 겁니다. 러시아 놈들이 고르을아니랑뭘 하려는 것지 보급입니다. 무기밀매죠. 섀도우원잘 듣고 있나? 야. 확인. 이거 있어 기조구냐? 시작하기 전에 고르브라니 신원 확인이 먼저다. 코니 확실히 보이 코르브라니, 코르브라니, 코르브라니, 코르브라니, 코르브라니, 코르브라니, 코이브라니 코르브라니, 니다 여기 네, 코르브란니 장군 확인. 알았다. 전대원 목표를 확인했다. Shadow One 공격을 허가한다. 알겠습니다, 액션. 고스트 그쪽 위치가 폭신지에 가깝다. 날아가지 않게 조심해. 확인. 괜찮아 발사해. 여기는 Shadow One. 미사일 준비 완료. 곧 음. 발사하겠다. 목표 확인. 목표 지정. 섀도우와 각도 확인 이대로 유지해, 도우와 좋아, 잘하고 네, 네. 있다. 계속 유지해. 곧중한다 심각에 대비해 목표의 중끝 앞으로 중한다고고라 골고라. 라 골고라. 골고라. 고라 골고라. 골고라. 골고라. 골고